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셔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광고예요 여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만들 작품은 레드문의 필라르입니다. 캐릭터보다 먼저 게임 소개를 먼저 하자면 한때 바람의 나라, 리니지처럼 대한민국의 1세대 RPG 중 하나로 순정만하게 데모이신 황민하 작가의 레드문을 원작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서비스했던 역사 속의 게임을 레드게임즈와 황민하 작가님을 통해 다시 새로운 레드문의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표하에 준비하여 현재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만들건 이게임의 주인공이라 할수 있는 필라르인데요 개인적인 평으로는 아무래도 옛날 게임이라 올드스쿨한 면모가 있지만 아티스트로서 이런 장르를 이해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겠죠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으니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1단계는 회로작업입니다 이번은 여타와 다르게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해야할 것들을 챙기지 못하면 안되겠죠? 2단계는 모델링입니다 이번에 소량의 천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깊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에 관한 얘기를 약간 해볼겁니다 그럼 이제 작업을 시작해보죠 맨 처음은 아주 지겹게 봤다시피 배터리, 충전단자, 스위치, DC컨버터를 연결하고 미리 만들어놓은 바닥판 아래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LED는 총 3개가 들어갔는데 위치는 손에서 나오는 효과의 2개 그리고 이마에 박혀있는 빛나는 눈까지 빠짐없이 다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 연결했다고 좋아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LED가 새벽에 나이트클럽 마냥 반짝거리기 시작한다면 전압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얘기거든요. 잘못하면 LED 전체가 날아갈 수 있으니 전압을 빨리 낮춰주시고 빛의 색깔을 임의로 바꾸기 위해서 클리어 페인트를 LED 위에 직접 발라줍니다. 그리고 효과에 LED를 두개쓴 이유가 있다면 하나는 손에 붙어있는 것과 남은 하나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효과인데 이 둘을 광섬유로 이어주기만 한다면 기본 연결은 끝입니다. LED까지 끝나면 다음 할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이제 회로가 드러나지 않도록 클레이를 한번 덮어주는데요 이때 사람 근육에 맞춰서 전신을 잘 감싸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번 근육 작업은 좀 까다로웠던 것이 있다면 심작기 굉장히 애매한 몸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런 호리호리한 몸매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근육 밸런스를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처음에 몸매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언밸런스해서 다리가 너무 이쑤시개 같더라고요 이렇게 몸매까지 다 하고 나면 기초강사까지 해서 1단계 끝입니다 1단계가 빨리 끝났지만 안심하지 마세요 그만큼 2단계에서 많은 걸 해야 한다는 얘기니까요 다음 2단계 모델링 작업입니다. 먼저 옷을 만들어줄 것인데 클레이를 천처럼 아주 얇게 밀어낸 다음에 바지부터 하나씩 입혀나갑니다. 바지는 약간 레깅스 같은 느낌으로 체형에 딱 달라붙는 그런 의상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물론 이 캐릭터가 타이트한 바지를 입는다고 해도 관절에 옷주름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츠를 씌워줄 것인데 바지와 똑같이 얇게 편 클레이를 무릎 아래로 다 덮어내고 부츠의 윗부분은 가볍게 한번 둘러주는 것으로 끝을 내면 부츠는 아주 손쉽게 완성입니다. 다음 상반신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할 일이 있습니다 아래의 빈 바닥을 먼저 채워야 하는데요 광고주님께서 최대한 일러스트와 구도가 비슷하게 만들기 요구하셔서 일러스트에 있는 돌도 그대로 만들어야죠 맨 처음에는 바위의 모양에 맞춰서 대략적인 바위의 형태만 만들어준 다음에 다음 뒤이어서 바닥 전체까지 검은색 클레이로 메꿔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위를 바위같이 만들기 위해서 바위가 있는 부분은 색이 덜 혼합된 클레이로 막 발라줄 것인데요 이걸 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캐릭터의 몸매를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해줄 걸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바위에 사용한 클레이가 바지에 둘러붙을 것 같아서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태로 작업했거든요 아 역시 이래서 서술판단을 잘해야 몸이 덜 고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위로 바위같이 울퉁불퉁한 표면을 좀더 붙여주면 바위는 끝입니다 다시 상반신으로 돌아와서 피부가 드러나는 부분을 먼저 해줄 것인데요 피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양쪽 팔과 목 부분만 해주고 목이 끝나면 바로 머리로 이어집니다 머리는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바로 저 이마에 박힌 눈만 빛나야 하기 때문이죠 아니 그냥 붙이다 보면 될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게 까다로운 이유는 LED 빛이 생각보다 세서 눈뿐만 아니라 피부가 다 덮인 이마도 빛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탈모인 보고 빛난다 하지만 진짜로 빛이 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께 조절을 하면서 붙이면 정확하게 이마의 눈만 빛나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쩐지 생긴게 연부를잘 외우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허리부터 상체로 이어나갈 차례입니다. 허리는 다리 아래로 천 같은 게 내려오도록 붙여주고, 길이가 모자랐다면 더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구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상체를 조금씩 덮어주고, 정면에 천을 떠대면서 복부 아래로 연장합니다. 여기까지 다근단다면 마치 동양풍 옷처럼 흘러내리는 소매를 붙이고, 그 외에 허리띠나 목을 감싸는 카라까지 한 다음에, 어깨에는 적이 찔리면 죽겠다 싶을 정도로, 엣지는 어깨 장식까지 부착해주면, 옷은 완성입니다. 이제 아까 조형만 해놓고 말려놓았던 얼굴을 마저 해보죠. 일단 사람 얼굴에 중심이 되는 눈부터 붙여주고, 아이비로를 세운 듯한 속눈썹과 짚고, 눈썹을 붙여준 다음에 바로 머리카락으로 넘어갑니다 머리카락은 약간 산발에 가까운 형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가장 아래 부터있는 뒷머리부터 시작해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머리 전체를 다 덮어줍니다 앞머리는 조금 별개의 덩어리로 생각하시고 깨잎 같은 형태로 따로 붙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든다면얼굴의 깊이와 음영을 조절하기 위해 화장만 발라주면 얼굴은 완료입니다 이제 모델링에서 큼지막한 것들은 다 끝났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만 남아있는데요 다음에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는데 약간 넌쿨 비슷한 손잡이에 끄트머리에 용한 마리가 달려있더라구요 뭐 용만 드는 거야 A부터 Z까지 제 채널에서 많이 다뤘으니 이런 작은 사이즈를 크게 핵심 잡아서 설명할 필요는 없구요 그리고 지팡이가 되면 이어서 지팡이를 자연스럽게 줄수 있도록 손가락도 만들어줍니다 이번 손가락 포즈 같은 경우 우아한 듯한 손짓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손가락 자세를 취해보면서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귓장식도 만들어주고 벨트나 장신구, 옷깃 같은 데를 도색해줍니다. 벨트나 장신구는 그냥 단순하게 에나멜 페인트를 칠해주면 되는데 옷깃은 약간 다르게 금박으로 된 무늬가 들어가거든요. 여기를 일일이 클레이로 무늬를 따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고 작업 내내 안구에 많은 피로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에나멜 페인트로 간단하게 그려주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있는 빛나는 눈동자는 얼굴 모델링을 하면서 높이 차이가 심하게 나게 됐으니 3D펜으로 채워 높이를 맞춘 다음에 붉분색으로 도색만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이펙트를 할 차례인데요 이번에 마법 효과 같은 경우 불타는 구체를 주변으로 번개 같은 효과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3D펜으로 간단하게 모양을 잡고 가운데 구체와 광섬유를 따라 내려가는 불꽃 이펙트는 탈지면을 사용해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모양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바로 이펙트의 색상을 입히기 위해 에어브러쉬를 사용합니다 이때 색을 칠할 때 위쪽은 불꽃에 가까운 난색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푸른빛으로 그라데이션을 내주며 칠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별 공정입니다 캐릭터의 일러스트를 보면 흩날리는 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클레이로 하면 느낌이 안 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써먹던 재봉틀을 오랜만에 꺼내서 이 흩날리는 천을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천은 선녀같은 느낌이 있어서 망사천을 사용했고 이게 아무래도 공중에서 고정이 되어야 하다보니까 박음질할 때 철사가 들어갈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제가 쓰는 재봉틀이 5만원짜리 보급용이다 보니까 자꾸 내부에 실이 걸려서 작업하는데 화가 나네요 마음같아선 이번에 받은 광고비로 새로 삐까번쩍한 재봉틀을 하나 구매하고 싶지만 생각해보니까 재봉틀을 쓸 일이 많이 없어서 마음을 다스리기로 했어요 여튼 이렇게 천조각을 6줄 완성하고 나면 이제 등 뒤에 붙여야죠 이걸 하나씩 등 아래쪽에 기준을 잡고 붙여준 다음에 철사의 내부를 구부려 천의 흐름을 잘 조절해줍니다 근데 천이 총 6줄이라 그런지 매우 다르게 복잡하네요 그래서 드리는 팁이 있다면 맨 처음에는 하나씩 구부려서 대각 모양만 맞추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흐름이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맞추면서 조절을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특별 공정까지 거치면 필라르 완성입니다 오늘의 작품 레드문의 필라르가 완성되었습니다. 옛날 레드문에서의 필라르는 여린 외모가 바탕인 지구인 윤태형과 강한 초능력과 지혜, 힘을 겸비한 필라르 두 가지 면모를 볼수 있었다면 새롭게 태어난 레드문에서는 지구인 윤태형이 아닌 강한 정신 능력을 기반으로 시그너스의 왕으로 불리는 태양으로서의 필라르로 완벽하게 재탄생하였습니다. 개인적인 평을 약간 하자면 평소에 선호하는 작업 스타일의 캐릭터가 아니라 여러 면에서 난간이 많았네요. 한편으로는 제가 작업 방식이 한쪽으로 판중되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이번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챙겼습니다. 역시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이런 시행착오가 늘 따르는 법이죠.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만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